아기가 생겼어요 3주 만에 이게 아기가 생겼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날이 딱 이제 신혼여행 기간이더라고요 뭐 어떻게 한 번에 한 방에 이게네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제가 최근에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계속 빠지고 잠을 하루에 12시간씩 자고 원래 저불면증 엄청 심하게 있잖아요 그래서. 그리고 래서막 열도 나고 스타적응 때문에 수녀인 갔다와고 아직 적응이 안 됐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아니, 이 아닐 거야 하고 해봤는데 뭐 빼도박도 못하게 이렇게 진하게 두 줄이 나왔어요 전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검사를 해놓고 그냥 화장실에 내버려 두고 혼자 할거 하다가 손 씻으러 갔다가 얘를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대로 진짜 만화처럼 혹시나 싶어서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더 해봤어요 세개짜리라가지고 아니겠지 싶어서 한번더 해봤는데 테스터 상으로는 굉장히 확실한 것 같긴 한데 딱 이거 두줄뜬 거를 본 순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일 어떡하지? 아기가 생기면 좋은 일이잖아요 축복할 일이고 이게 예.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마냥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. 제가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넷 강의, 기획 촬영 다 들어갈 예정이었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뭐가 많았어요 이제 일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타이밍 꼭 결혼했으니까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하는 타이밍에 마음 놓고 좋아하지 못하고 기쁨. 뻐할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이 약간 아기한테도 미안하고, 회사한테도 미안하고, 그 그러니까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. 제가 이제 임신을 함으로써 100%의 컨디션으로 일을 할수 없으니까, 다들 임신한 상태로 뭐 회사 출근하고 다 하니까 저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문제는 벌써 입덧이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건데, 그게 조금 무섭기는 해요. 지병은 없으시고요. 네. 지금 미혼이세요? 아니요, 결혼했어요. 그 아기는 있어요? 아니요. 그 출산은 예정이신가요? 네. 거니까? 조금 빨라요. 그쵸? 그래서 음 총괄을 보면은 초기라는 잇기 안 보일 가능성도 있고요. 아, 네. 그렇게 되면은 오늘 안 보이면 이제 음. 이주길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피검사를 해봐서 수치를 보는 거예요, 먼저. 네.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추음파 보고 초음 바로 그냥 가드릴까요네이게 애기집일 것 같아요 느낌에두 아. 중에 하나 근데 지금 확실치 않은 이유가 너무 작아요 이게 아. 애기집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거요? 네 그래서 아. <웃음> 아, 되나? 좀 전에 이제 알라덴에서 좋은 남편 프로젝트 책이랑 임신, 태교 육아 뭐 이런 거 책을 하나 사면서 이거 임신한 걸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꽃으로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합니다 <웃음> 집에 오는 길에 꽃집이 있어가지고 음. 여기 안에 임신 테스트기를 넣어서 줄였고요. 근데 이게 너무 핑크여가지고 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아직 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아 이거를 예쁘게 해주셨는데 핑크 이거를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일단 이렇게 테이블에 두고 저는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반응을 한번 볼 생각입니다. 근데 회식하고 오는 거라가지고 취해서 오면 안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네요 카메라를 여기 끝트머리에 설치해놓고 기다려 이게 뭐야? 이게 뭐냐고? 뭐왜 있었는데 여기서? 에이씨 실패했다 봐봐 응. 꽃다발 안에 봐봐 아이씨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랬는데 왜 지금 오냐고 진짜? <웃음> 진짜로? 처음봐 응. 보고 왔어 아 진짜로? 뭐? <웃음> 나뭐장 아픈 건 뻥이야. 안 아파. <웃음> <웃음> 아니 뭔지? 뭐... <웃음> 자기가 잠이 많아진 게 좋은 거같다 응.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잤잖아. 근데 진짜 증상이 다 있더라. 엄청 감정기복 심하고 예민해지고 근데 최근에 좀 이상했잖아. 결혼한지 3주년이 좋겠 돼? 신는 어떻게 어디 갔냐고. 아니 뭐니? 그래도 복잡하질까? 음? 아니, 나는 좋은데 자기 그런 응. 일 때문에. 막상 생기니까 좀 무섭지? 무서운 건 아니다. 응. 맞네. 아니 살을 왜 빠졌지, 근데? 안 먹고 잠만 자니까. 그러니까 내가 옷을... 아파서 안 빠진 줄 알았거든? 근데 아파서 빠진 게 아니라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그만큼 아니, 밥을 안 먹... 근데 이거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야이가 우리 부모님은 뭐 얘기 안 하더라도 일단은... 일단 어머님한테 얘기해야 될거 같은데? 아니면... 관계도 <웃음> 아, 엄마가 아,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거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가아잘 먹고 잘이야돼이제 <웃음> 진짜로 약 같은 것도 이거. 이거. 는게이먹어거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지금 왜 <웃음> 아빠 아 근데 되게 아 생각이확 미쳤다. 어, 어얘기그 사실 아니, 뭐, 내 임신했어 엄마. 어? 그럼 니어 네, 저희 뭐야? 아니 근데 니네 일하는 게좀 괜찮나? 할머니 지금 좀그 당황스럽고, <웃음> <웃음> 축하하는데 엄마가 좀 당황스럽다. 그럼 지금 그럼 지금 언제셨이지 근데 어제든달 축하한다. 아난내년 어, 되면 할머니 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어떡해. 어디 갔어? 지금 집에 왔나 보자. 네, 우선? 어머님 옆에 있습니다 지금. 아, 네. 있나? <웃음> 아이고, 이제 왔잖아. 아, 아니에요. 그래, 축하해. 감사합니다, 어머님. 어. <웃음> 네. 어우, 네, 어머님 퇴근하셨어요? 어, 했지. 아, 식사는요? 어, 되게 다이어트 중 에? 다이어트 <웃음> 아버님도 계시고요, 옆에? 어, 아버님도 계시지 아... 아그 제가... 어! 말씀드릴 게좀 있는데... 어! 왜? 어머님 내년에 할머니 되세요 어시 <웃음> 진짜? 네 어머, 뭐?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, <웃음> 나 머리 띵하다. 이거 뭐, 어떻게, 어, 너무 축하한다. 그래도 허니멈 베이비네, 이 아니다. 네. 네. 음. <웃음> 아버님은 옆에 계세요? 네, 잠깐만 받아보세요. 네. 또할 말이 있대. 아버님이 옆에 계시지. 며느리? <웃음> 어, 어, 여보세요? 이거 아, 자기가 얘기해. 어? <웃음> 아버지, 내년에 할아버지네요. <웃음> 그리고 거기서 생겼나봐요 아 근데 이게 1년이나 2년 뒤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니네가 그걸 뭐잘 조절했어야지 그게 뭐 어쩔 지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야 임신 중 여행은 유산할 위험이 가장 큰 2, 3개월에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네 두시간반 걸리네 왕복 5시간이면 좀 이돈이 심할때는 영양보다는 먹고싶은걸 위주로 먹는다 아빠된 소감이 뭐, 어떤데? 난 위기라고 <웃음> 아빠된 소감 아빠는 위대하다 니 뭐했는데 위대한데 야아무도 안했잖아 <웃음> <웃음> 지금 뭐했다고 위대하다 너 어이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오, 이거. 웃음> 무력해 만들자고 트리 얼른 조금만 오리먼트 오리먼트 양인데 이거 아니야? 오리먼트 이거 대충 이렇게 하면 돼잘네 <웃음> 우리 약간 너무